3만원? 네. 근데 한 마리를 다 줘요? 네. 그큰 거를? 조합집 식당 이야, 여기가 진짜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앞쪽에 이제 포장마차가 딱 있는데 바로 뒤쪽에 감춰져 있어요 이 집이 제가 이런데 찾는 게 취미거든요 여기가 이제 여수 밤바다 앞에 포장마차 포장마차 입구 쪽입니다 자 근데 여기 감춰져 있어요 요집 종합집 식당 이 여름에 오면 은 여기 앞에 평상 펴놓고 하면 이 집도 굉장히 잘 눈에 띌것 같은데 지금 이쪽이 너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이 집이 눈에 잘안 띄어요 지나오면서 제가 찾다가 찾다가 다사합밖에 없어요 여기는 뭐사합밖에안 팔아요 그리고 먹어봤는데 별로예요 저는 난안 먹어 여수에 왔으면 여수에 있는 해산물을 제대로 먹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딱 찾았습니다. 종합집 식당. 여기가 분위기가 그리고 할머니가 또 손맛이 있을 것 같아요. 직접 이따가 먹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옛날 집이 옛날 집. <웃음> 방 하나하나 다돼 있네. 어, 여기서 직접 사시나봐. 음, 자 장독대도 어, 다 있고. 어, 네. 근데 옛날쯤인데 되게 깔끔하다. 어. 엄청 깔끔하게 사신다. <웃음> 이야. 뭐거 어. 어. 어. 그렇지 되게 깔끔해. 두 분이서. 바로바로 바로 해줘. 확실히. 야,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썰어서 이렇게 잡아 주니까 확실히 맛있지. 그한 그러니까 마리 다 줘요? 네. 음. 이게 얼마예요? 3만 원인가요? 3만 원? 네. 근데 한 마리를 다 줘요? 그큰 네. 거를. 야, 이거 대박인데? 건풍생이건 이거 이게 뭐라고 건풍생이. 아니, 건풍이 아니고 금풍생이. 금 아. 건. 아. 사투리다 우리가 그래 금풍생이 그, 어. 어. 이게 구이가 그렇게 맛있잖아 금풍생이 맛있어 금풍생이 음. 여기 간이네 아우 간야 여기 한 마리를 여기 봐봐 여기 한 마리를 이큰 거를 3만 원에 해주네요 아 네. 여기가 맛집이다 여기가 맛집이다 네. 저 같은 아 저같이 가 맛지 너아 진짜 여기가 맛집이네 할머니.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? 3 7년 37년이요? 야... 내가 오늘 네. 여기 국물 먹으려고 그러는데 파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. 할머니. 선 네. 바퀴 하... 다 돌았는데 국물 파는 데가 없어. 이 동네 전체가 포장마차 같이 리고 동네 자체가 삼합만 파. 삼합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있습니다. 해물 삼합. 삼합. 그니까 러 여러 여러가지 이렇게 팔면 되는데 산맛밖에 안팔고 근데 여기 안에 분위기도 되게 좋아 어. 우리 옛날 집이야? 옛날 어. 여름에 여기 쫙 깔고 엄청 먹겠네요 반갈로 어. 여기, 여기가 분위기가 진짜 없다 무서워 저기 칼 <웃음> <웃음> 자 이게 3만원짜리 아구탕인데 야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한, 한 마리가 다 들어갔는데 아까 한 마리 잡을 때 이모 그 안에 있는 거한 번만 들어 봐주면 안돼요? 야 너무 커가지고 내가 홍구 좀 하려고요 야 이게 한마리다 들어갔어 야 진짜 여기 대박입니다 야 진짜 크다 한번 먹어보고 보자 근데 진짜 맵다 어때? 비린내가 안나고 맛있지? 어쩜 이렇게 맛있지? 비린내 하나도 안나네 야 진짜 이거 3만원짜리 3만원짜리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국물도 너무 깔끔해 너무 진하고 근데 오빠 이게 양이 엄청 많다 아, 전 아니야 진 그건 어때? 금풍생이 음. 말이 필요 없어 야 이거 소도안 먹을 수 없다 나보고 찍으라그래놓고 응. 혼자 술 마시고 야소도 이거 진짜 맛있다 이마 나 이거 아구 맑은탕 원래 안 좋아하잖아 오빠가 나안 먹어봤어 너무 맛있어 유개치네, 찌라고 음, 음, 맛있어. 양이 음, 워낙 음, 많으니까 비린내 음, 하나도 안 나. 야, 야, 야. 이집 진짜 맛집이다. 야, 우리 구독자님도 꼭 여수 오면 꼭이 집에 와서 드셔보세요. 야, 난 너무 맛있는다. 음. 제가 오자 그랬어요, 사장님. 음. <웃음> 제가 해외를 가든 국내 어느 지역에 가든 항상 맛집을 찾는 센스를 가동 시켜요. 근데 맛집은 항상 분위기가 느껴져요, 사실은. 야이집 맛집이다 하는 그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져요 빽빽한 도로가 형성이 돼 있고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가게들이 엄청 많아도 그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게가 그런 가게를 찾아보면은 정말 이집 맛집이다 더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사실은 이 집도 똑같아요 아까 안쪽에 있고 보이지도 않는데 딱 들어왔을 때그 풍겨지는 느낌이 맛집이다 싶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맛집은 현지인들이 많요 네, 막 현장에서 내가 못했어 왜냐면 나이가 많아 어. 내가 7 6시나 되거든 어. 근데 장사는 37년을 했어요 음식은 내가 만내면 이렇게 잘해 어. 잘하는데 우리 아들만 손이 많으면 아침마다 나가라 이래야 근데 대체 한마디 생 손이 너무 많아도 안 낸다고 장사를 못해 치다거를 못해 치다거리가 아, 경상도만 치다거리 그래서 치다 안나가고 나... 치다 응. 어느 정도는 밟는거라 응. 응. 근데 있을때도 뭐 할수 없대요 응. 저도 장사를 27년을 했어요 응. 아. 오빠가 졌어 내가 졌어 응. <웃음> 맞아 음식은 나는 막 달달달달 혀옥 잡고 달달해 보러 아니 근데 그나 진짜 깜짝 놀란 게 사장님 한 마리를 다주셔응다 잡고 응, 아 <웃음>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, 집이 그, 딴 그, 그, 데보다 저렴이면서 진짜 맛도 있겠지만은좀 저렴해 아 네, 사람들은 여기 와서 포장마차만 갈것 같은데 젊은 애들은 그게 이제 간지 나이 든 사람들 땡, 놀다가 어떻게 보러 와. 아... 제가 먹다가 보니까 소장을 직접 만드시는데 너무 맛있어요. 직접 만드신다고 하는데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간장도 너무 맛있어요. 저희가 여수에 오자마자 아까 갔던 데 가서 허렁만 작가님이 갔던 고일식당 가서 향긋지 먹고 밥바다에 와서 포장마차 한번 가려고 했는데 포장마차에 들어갔다가 마주해서 나왔습니다. 거의 한 6만원 정도 나왔는데 시켜서 조금 먹다가 바로 나왔어요. 그리고 국물 있는 데 찾다 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없더라고요. 다 삼합이에요. 삼합만 파는데 마지막에 아예 포기하는 층 치고 지나가는데 이 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. 들어와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.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남길 생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저희 뭐 피디들도 오지 않았는데 와이프로 와서 먹는데 너무 맛있습니다. 꼭 여기서 오시면 포장마차 가실 필요 없고 이집 오세요. 그러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지금 너무 저는 만족하고 먹고 있습니다.